뭐 생각해 놓은 건 없고요. 어... 중요한 때 쳤을 때뭐 나오지 않을까, 네, 제 몸이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일단 뭐 결과를 잘 내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허사영 감독, 오승환 선수, 김재욱 선수입니다. 컴백스로 빠이해 주시죠. 올 시즌에도 라이온즈 가을 야구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끈 서명 감독, 프런티가 흐르는 사나이들이 들어왔는데요. 하나, 둘, 셋! 파트 박두! 사랑해주세요, 팬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성! 자, 개막전 선발 말씀해주시죠. 네, 삼성 라이언즈 개막전 선발 데이비드 듀케영 선수입니다. 지금 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환영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KT전 복수혈전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삼성라이온즈올파크에서라이온즈 파크에서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선수단은 그 보답을 끈기와 열정을 갖고 한 경기 한 경기 절신을 갖는 훌륭한 플레이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팀이재현 선수가 있습니다 타격, 타격 메카닉은 신인답지 않고 자기만의 스윙을 할줄 아는 장점이 있고 외야수 김재혁 선수도 공수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가 저희 팀의 큰활력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성 야구단은 본연일체 속에 올가을 전력을 다해 팬들과 함께 즐거운 야구를 선보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승만조성수입니다 어 작년 시즌에 정말 너무 아쉽게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어떤 그런 대장정을 했는데 아쉽게 정말 KTA한테 져서 저희가 어, 우승을 못했는데 올해는 어, 확실히 승수차를좀 많이 벌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웃음> 이정 선수 일단 뭐 없는 게 없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웃음> 어, 네뭐 어, 물론 이제 팀에서도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 정말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대구가... 막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 어... 본인의 사이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웃음> 대구가 어, 대구로 오면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아네네 네, 이제 네. 1년 남았으니까 네. 네, 올 때마다 제가 자주 좀 데리고 가서 아, 맛있는 식당이가 봐요 네 식사 대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사 대접 근데 네, 어...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요 정말 이대호 선수한테 어, 친구 정말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보시고요또 어, 반대로 어,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뭐 주신수 선수 저도 그렇고 친구로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신수가 은퇴할 때는 이대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는 또이대호 선수가 제 은퇴직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도 어, KT 위즈에게 타이브레이크에서 이렇게 쳤기 때문에 또 개막전이 KT 위즈 선수, 선수단이랑 붙기 때문에 네, KT 위즈를 꼭이기을 싶습니다 아, 첫 개막전에서 기선제압을 하고 싶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그리웠고 네, 소중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네. 또꼭 이렇게 야구장 많이 찾아오시면 네, 정말 멋있는 플레이와 네,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행사에 있을 때마다 입으려고 하나 샀고요. 그럼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입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원 야구장에서 뵙겠습니다.